저희의 아침의 모습입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아주 좋네요. 수능 씨 인사 한번 해주세요. 좋아, 네 지금 따지네 핸드폰이 안 돼가지고요. 저러고 있어요. 여기 <목소리> 마지막 일정에서의 사진 촬영입니다. 아주머? 이게 너무 언급법이 차이가 나. 안녕. 어, 어 있어밀 시작 4, 3, 2, 1 7, 6, 5, 4, 3, 2, 1 안녕 윈드미다고야키씨 안녕해주세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아, 아. 뭐야, 저거 가지가지 하나요. 첫 번째 일정은 공마이 칼국수를 먹고, 그리고 해안 가 도로에서 산책할 겁니다. 그럼 안녕, 이따 봐요. 안녕, 안녕! 어, 어, 어, 할링 칼국수에서 대기를 1홉번째인데요 지금 차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조 고딩마팸의 모습 밀착 취재하겠습니다. 리더 따지. 네, 안녕하세요. 리더 따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바구야키 야키. 야키 야키 야키. 어, 그 다음에 조개 아씨처럼 조개야 부드러운 조개 아씨. 안 해? 마지막 아, 맥북의 소유자 김희춘입니다 쓸모없어 어. 맥북 쓸모없어 어 <웃음> 저희 도착했습니다 이 맛있어? 음 추가 주문 되냐고 음 물어볼까? 그러다가 음 너무 돈도 없는데? 음 아니 그럼 칼국수 쪽에 죽 하나 전화 나가지고 한번 손을 먼저 너 먹어봐 너 미역국이랑 미역국 김 못먹냐고 미역국만 어 먹을만해? 한번안 나네 한마안 나? 뜨거뜨거 헤, 뜨거 뜨거뜨거 헤, 뭐뭐뭐뭐뭐뭐 혹시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으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아뭐뭐뭐아뭐뭐뭐뭐뭐뭐뭐 <웃음> <웃음> 내가 밥 먹을지 개변을 리는데너 먹는 게느리잖아너 신발 신지 말고, 얘한테 그냥 그릇을 넘겨 받아. 이번가걸한다그 그렇게 말하는? 이만한, 이만한 땡쌈, 땡쌈. 감사 간장아. 근데 다들 <목소리도> 심심한가 봐. 반찬 엄청 많이 먹어 응. 응. 응. 아 뒤에서 ASMR 중인 손아영씨 근데 저희 여기 협제 해변 도착했고요 네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뷰쭌씨? <웃음> 너무 좋아요 맞아 우리 전에 저저선 조금 나오게 이렇게 사진 찍어서 찍뻔는데 맞아 어, 왜 전혀 안 보여? 뭐 이러는 걸까요? 와 물이다! 내, 내 머리카락이 나오는구나? 야! <웃음> 너무 좋아죠 <웃음> <웃음> 이게 바로 본심이었어요 야보레버거가 망했는데? 군인 앞에 있좀괜찮 그리고. 약간 고딩마팸 같은데? <웃음> 노렸어. 야 빨리 저 삼각대에 구출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 물이 들어오는데? 우리 이제 토탈 300만원이 나가려간다야 Oh 어, 우 o no. 야 고딩마팸의 고도 지워지고 있어 물 계속 들어오나 봐야너 차세봐! 야 이걸 찍어야지 깡댕이! 뭔 뭐하고 어, 뭐 있어? 얘 예, 김소연은 빵댕이를 좋아하나 봐요. 자꾸 빵댕이 되어 있어요. 보딩 마 뭐해봐! 야, 이번엔 지워지지 않는 저희의 글자입니다. 보딩 마페 뭐봐 오, <웃음> 네, 좋아요, 좋아요. 지각 아이들은이러고 있습니다. 하마다네 시청 어디가? 어디가? 여러분 물이 네. 어요조만여기 여긴... 따뜻하고 저긴 차갑다. 이거 게 눈물 달라. 저거? 물 천방청 한번 더 해봐. 뛰어가는 거. 나 잡아봐라. 아, 어, 나 잡아봐라. 어, 따라갈게요. 어? 도요 저도 요여기열정적요로찍어주세어주요저도요자 네. 멤버 교체 여보세요. 준비 시요뛰요어보세어요 어두요. 봐라요 앞에 원피스 들고 옆으로 한번 뛰어보고네 <웃음> 하악! 하악! 차가워! 하악! 야 모래 속에 눈을 좀 덜해 나좀 <웃음> 나와봐요 열정적인 블랙 보이 짧지만 강하죠 <웃음> 하나 둘 셋! 짧다! <웃음> <웃음> 내 무말랭이도 갖다 줬는데 줘. <웃음> 야 이렇게 푸타는데 어떻게 떼줘? 이건 꿈이 <웃음> 아니라 이건. 꿈이야. <웃음> 아 소나요. <웃음> 아 소나요. <웃음> 아, <소나야. 웃음> 아 미역으로 떼야 되잖아. <웃음> <웃음> 어, 어, 어. 아니 진짜 누가 여기서 껌을 이렇게 뱉습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지 않나요? 고왜 저쪽에 사나라 그래? 왜왜 <웃음> 왜 그러고 나와? 야 저쪽에서 찍고 와 저쪽 야 여기서 타타 털어 그냥 올라와서 이양붙은거 올라와 아유 진짜 손이 가소용이가 새우깡도 아니고 새우깡이야 빨리 와 손이 가네 자꾸 와, 미루티! 와, 와, 와, 와. 원해! 원해! 오, 오. 저희는 카페 가고 있습니다 a one-hand! I'm getting m 아. 이거는요거트고요이거아이거카노거메리카노이거는이거또 아메리카노? 빵입니다. 빵이기존이거요 이거든 이 이거든 이 이거든 이거든 이거든 이거든 이거든 이거 나한입밖에안 보는데 나한세입 먹은 사람 같아. 요 <목소리> 도또 왔습니다 어. 어. 안녕 어. 우와 하늘 예쁘다 이쪽 하늘 예쁘다니까? 어. 신나야 여기 봐봐 여기 날씨가 좋죠? 몰라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그래요 오늘 그렇죠? 열심히 찍어볼게요 봐봐 네. 나 하늘에... 이런거지? 아, 출근하기 싫어 출근 <웃음> <웃음> 잡수셔버릴 <웃음>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웃음> 주걱이다. 어, 어. 우정, <웃음> 우정의 주걱이 다 우정으로 우정아아빠 아빠야 아라야아빠 아빠야 아빠아야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아아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아아 너깐 이거야? 왜 너깐 <웃음> 이거야? 아 비유적때문에 이거 아, 그다 망쳤어 이건 내가 보게 잘 있어라 제주도 가방 있어 가고있습니다 이심히가 볼게요 내가 나랑 이 우리 이제 서울 갑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목소리도> 어디 <어딜> 가야 할까요? <웃음> 3시간 늦었어요 t 스핫핫핫 여기 비치 클럽이야. 날 좋아 안녕 아, 나 비싼 여자죠? 한번 부탁을 하기에는 세윤이를 한번 제치고 저를 부탁해야 됩니다. 네디 어디 어디 어디 어머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어 자 이거는 아까 애들이 한 시간 동안 땡, 땡볕에서 기다리던 그 치즈케익 인데요 아유 김성현 벌써 먹고 있네요 <웃음> 열심히 먹어요 아, 맛있습니까? 아 대답이 없어요 맛있으면 얘가 대답을 안 해요 네. 뭐라는 거야 말도 하고 싶어도어 너무 말랑해 아니 냉장고에 넣었다 먹어야 지 맛있을 든 같아 음. 녹는다 바로 먹었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 어 맞아 음. 오늘은 어떤 노래를 연습하실 거죠? 베토벤의 모자르트라고 해야 어요베트벤모자르트고 해야 하세요. 베트벤의 모자르트라고 해요 베트벤의 자르저의모자르트라요자는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목소리도> <근데 이렇게 따져야 목소리도> 지금 제 손에는 따지의 셀카들 있죠? 모조리 삭제되는 현상을 여러분은 들 보시고 있습니다 네네 <웃음> 는 이, 해는이 <얘는> 입니다 <웃음> 자, 보이십니까 따지씨? 어, 끊임없이 올라가는데요 1 4 9이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삭제? <웃음> 어, 미안해 잘가 따지야, 다 삭제했어 김희장의너 사진 삭제 다 삭제한대 김희의너 사진 다삭제대 어, 어쩔 수 없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웃음> <얘는> 이입니다. <웃음>